아, 됐네요. 또그려시네또 <웃음> 오준다. 정말 다시 한번 제목로 한번 읽을까요? 오터오다오다 그래도 오주 연속 일입니다. 아 와, 아니, 예, 자, 왜 신고를 하려고 했요 실수 실수 잘못 눌렀어요. 신고를 신고고게 자, 저희가 사실은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. 지금 해매가 다 되어 있는 걸 보셔서 아마 짐작하시 스케줄인데 저희가 너무. 되었습니다.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일이안 되는 일이란 아도안 되는 일이란 말도 안이 일이란 말도 안 되는 일시 일이란 이렇말 알림 해주시는분이 있잖아요. 되는 그 일는일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. 아, 킹민 씨. 아, 킹민. 아, 네. 자, 지금. 얼만떠 있는 거 같아요. 지금 30만, 3 0만 아, 여기가. 아, 여기이떠 있어요, 지금. 30만원 안에. 3 자, 벽 뒤에, 벽에 사람 있어요? 자, 여러분들. 어떻게. 저 지금 우주를 하 우리 아미아러들이 저희 발성 이렇게 하게 해주셨요다아미아 우리. 기분 진짜 오, 준다. 거 아니니까 다음이 그 말씀드려 드려보자면 네. 어, 어. 6주까지 충분히 잘 기운이 느껴져요 어, 어. 주아에 관한 어, 거, 거, 거. 거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아, 아, 아, 어. 6주까지 갈것 같아요 뭔가. 아니 이거 약간 무슨 게임도 안 하고 있어 네. 5주, 6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아니 네. 상상이나 했으니까 게임도, 진짜 게임도 5주나 이주나는 하지 않아요 아, 그러니까요 네, 아, 사실 저희 다이너마이트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사실인데 네. <목소리가> 이버이 그렇죠, 그렇죠. 예, 예, 평생 목표였는데그까지마라 예, 어, 어, 어, 와, 포토가 그 이렇게 정말 큰 사랑을 주시는데 맞아요.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나올 곡도 그러면 정말 어마마 사랑을 예정이라는 거 이두 곡을 버터랑 또 서로 같이 했잖아 2월 달에 했는데 진짜 저는 이번 곡이짜 기대하셔 주셨어나나 솔직히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. 근데 음. 스파르트 네. 기분이 훨씬 좋아요. 다 아, 바통 터치 하는 날이 아! 가이나 아, 뭐.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. 운동에 고 참. 사실 지금 이 순간 제일 좋아하는 분들 우리 아미 여러분들. 아예. 사실 시간이더 안나요 이게 뭐우주가뭐 응. 누가 해준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말 아니 이거 그러니까 1일 때 우리가 한번 미국이 있어 야 되는데 그러니까. 그거를 많이 아, 가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 아, 아 저희가 아, 진짜 해신거 잘하고 하면 이게 스케이중간 그러니까요 그 네, 라이브 켜가지고 그거 하 이거 이건 이건 인사드려야 된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그래. 그래,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드습니다 <목소리가> 아무리 졸려도 맥하 우리가 인사으으으으으으요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계속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 인사 꼭 드려야 될것같아요오주는 네, 진짜, 어, 맞아요. 5주는 진짜 아, 저기, 아, 제가 예전애그딱 그, 컴백 딱 했을 때한 3주 아, 정도 하겠네요라는 말하 음. 있었거든요. 어. 네. 5주까지도 예상 못 했어요. 근이 기율이 온다니까 이게 사실은 다나도 이제 주를하 연속으로 한거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버튼을 내면서 약간 뭐 예를 들면 한 빼기를 못했다 아니면 뭐 운좋게 했는데 한 초밖에 못했다 방탄소년단 하락세네 이제또 시작됐네 역시 이제 뭐 <웃음> <저> 나이가 <웃음> 들었네 <웃음> 아까 내 네. 전조 쫄깃 딱이고 제가 착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기대하는 게임에 그런 루구 하나 만들어주세요. 이런 느낌으로. 네, 노력해보겠습니다. 짜봤어니다 쫄깃하면 더 나을 수 있어요. 이거. 아, 오늘 축하가 네. 가능하죠. 아이고, 웃기네요. 아, 근데 네, 진짜 잘... 지금 뭐, 저희도 저희 뿐만 아니라, 이제 새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축하 메시지를 이제 리버스 통해서 이제, 축하를 받거든요. 특히 있잖요 리버스 통해서. 정말, 아, 너무너무. 이제, 아미 여러분 또, 이제 사실 저희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이 받은 거잖아요. 음. 너무 즐거워해 주고 너무 기뻐해 져가지고 아메 갑자기, 반사일지. 보면서 좀느 늦게 안들었어요좀 음. 피곤하더라고요. 아, 아, 어제 네. 저 일찍 떠서 고맙고, 어제 몇시 떴어요? 어제 한시반 정도? 한시 반? 3 시간 반은, 3시, 반은 잘안 나오네요. 네, 어제도 스케줄 끝나고 음, 와가지고, 네.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음. 봤는데, 어제도 일찍 떴어요. 하지만 여러분 신곡도더좋다는것 아, 진짜 어떡하냐 큰일났다 진짜 야 사업으로 와9로어떡하 아, 아, 진짜 시원하게할수을정도 제대로 적으로다야아이야 어떡하지 한번 해봐야 엄청 와나아 멤버들 이제 퇴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, 네 그렇죠 이제 열일 예, 아니야 우리 사진들 도 지금 뜨고 있어요 다들 맞죠 어맞 그래? 아 근데 근데 사골이었어. 그렇지.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 앨범들도 다 봤잖아. 아 맞아. 아 시. 아, 아, 와 너무 예뻐. 와. 와. 진짜 이 아, 진짜 예쁘게 나왔어. 야 거. 보셨어요 앨범? 아좀 봤지. 아 죄송합니다. 아, 아, 저희가 아, 미리 봤거든요. 아니 근데, 근데. 왜? 야왜아미리 놀리고 그래? 아 죄송합니다. 그래. 진짜 이거 제가 진열장 이제 모셔 제그전 앨범 이제 싹다 치워버리고 그냥 요거 요거 이제 딱놓고 그냥. <웃음> 아 진짜. 근데, 근데 이거 그것그 그그그 앨범을 진짜 열었는데 진짜 거기 안에 그 뭐지? 아야! 앨범 너무 비야 이거 아, 아닌데. 아니, 뭐, 뭐 뭔데? 나도 몰라. 뭔데? 아앨앨범니 뭐? <웃음> CD 아 c d CD 이쁜데라. 잘 나왔어. 아미 아미 뭐라 노자 뭐라 노 민용기 나랑 같이 나갈래? 다이어 원래 뭐나 y u t u c k y u a n s m a s h i t y y u e k k a Yang, a n g y a n 스 y a n 터 Yang, y a Yang, y 르 Yang, y 무 없는 욕심이 아닌 팩트 그 자체 오늘 시작이 곧더 2일 시작합시다 오늘 시작 벌써 더 2일 시시다 더! 버텨라! 터진다 곧 우리의 컴백이 I'm okay. gonna... 아니 그것도 얘기아그 더. 더다 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아 사실 아, 우리 야기 웨이브서 그거 벌세가 원래 오늘 아. 와야 원래. 다 같이 뭐 수비라도 한잔 했다 했어야 되는 건데. 저희 처음에 계획이 했었거든요. 그냥 소주 한 잔만 하자. 얘네들. 네, 네, 저희가, 저희가, 저희가 네, 약간 쯧. 유일하게 시간 날에 딱오라 가서 저희가 바지이해데 여기서 어떻게 좀. 맨는 자 그러면 지민이가 오 주로 이행시 한번 딱 해줘 오 오순다 주, 주. 줄인다 뭐라고 <웃음> 죽인다왜 이거 그래. 버터 자꾸 이행시얼을그무듯이 자꾸 이행시 셀프 캔 느낌으로 나가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한 명씩 달라고? 아니야, 아니 이렇게 들고 우리아, 좋아. 그 인사드리면 되지, 뭐. 아니, 저랑 가야 돼요. 자. 어디 가 아니, 집안으로. 왜? 자, 아, 여러분들한테 네, 너무 감사드리고. 자, 사실 버터 5주 일이 다 사실 우리 아멜리스 이죠 맞습니다. 음. 음. 여러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성과를 <웃음> 이루시고 I'm so proud of oh, you. I love you. Right. Oh, yeah. English lesson. t h yeah. English is. I'm g o i n 는 e n g l i s h is. I'm w e i e a n n a t l e a e 이제, 이제 유일한 낙같은게 저희가 공내고 뭔가 컨텐츠 냈을때 여러분들 반응보는게 그건 맞아요 뭐 유일한 낙이에요 음. 진짜 뭐 따로 낙이라고 할만한것들이 없어서 아, 근데 아, 진짜. 진짜 유일한 낙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곡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암튼 오늘은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분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자 서울말 꼭!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해요! 하는데 아니.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네.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네,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. 멋져, 오준다오준다 오준따! 아닙니다. 아미 땡큐! 사랑합니다. 에 어, 이거 어이 카메라 어느 쪽에 있네? 뭐하나? 잘못하면 스프분들이 나온다. 조심해라. 한번 나오자.